아스, 기다려 누나. 이거 카메라를 좀찍어볼거요 자, 먹어요. 아, 오케이, 오케이. 까들어야 돼요. 아스, 오호, 기다려요. 오호, 기다려요. 아이, 기다려요. 아이, 기다려요. 기다, 기다려. <웃음> <웃음> 어우 잘 먹어 어우 리 먹보 잘먹어 먹었어? 야, 좀 아깝다. 좀, 아유 씹어 먹어라, 씹어 먹어. 어? 좀 맛을 음미하면 씹어 먹어. 0.3초만에 먹으면 그게 무슨 재미가. 있... 와 자. 허. 어. 이게 바로 그. 요플레 뚜껑까지 핥아 먹네. 먹는... 오. 아 어. 어. 와, 와, 이렇게까지 먹을 일인가? 와, 없어 없어 끝끝끝끝아끝끝 끝. 끝. 끝. 없다 끝 버린다 버린다고 고지했다 버렸어 없다. 아무거나 하니까 쳐다보지도 않네?